여러분 오늘 같이 둘러볼 살 집은 신촌그랑자이 24평 A타입입니다 3베이 판상형 구조로 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24평은 신혼부부가 많이 찾는 면적으로 어린 자녀를 돌보기 좋은 구조입니다 바닥대리석을 포함해서 풀옵션 집이에요 둘러볼 때 참고하세요 전세는 6억 5천 수준이고요 매매는 15억원 이상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집을 둘러볼 살집채는박림이고요 현관부터 둘러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집에 있고 현관입니다 20평대는 한쪽에만 신발장이 있죠 신발장 앞에 전신거울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3인 가족이 쓰기에 충분한 크기죠 배전반 설치된 공간을 살뜰히 썼네요 반투명 중문이 있어서 자체 가벼워질 수 있는 집에 무게감을 줍니다 방반 바로 옆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전기, 세면대, 욕조, 슬라이딩 형태의 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2 m 1.5m 정도 되고요 전형적인 20평대 화장실 크기죠 베이지톤으로 통일성 있는 색감을 주었고요 벽 가운데 포인트를 줘서 심심치 않습니다 첫 번째 침실입니다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고요 붙박이장이 있습니다 발코니, 실외기실이 같이 있네요 크기는 3m, 2.6m 입니다 가장 작은 침실이에요 킹사이 침대를 놓으면 여유 공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서재나 아이들 공부방으로 쓰시길 추천드립니다 붙박이장이 있어서 수납을 위한 가구는 따로 살 필요는 없겠네요 침실 옆에 있는 발코니입니다 전동 빨래건조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발코니 와 공간은 실외기실입니다 이 공간에는 아기세탁기나 건조기를 많이 두시죠 안방 옆에 발코니가 있으면 빨래등으로 쉽게 어질러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렇게 다른 침실에 있는 것도 좋네요 전망 한번 볼까요? 멀리 아파트 공사 현장이 보이죠? 2021년 3월에 입주 예정인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현장입니다 여름에 문을 열어놓으면 버스대에 교통 소음이좀 있을 것 같죠? 그래도 대로 전망이라 시원한 느낌을 줍니다 두 번째 침실입니다 붙박이장과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창문도 있죠? 침실마다 에어컨이 있는 풀옵션 집입니다 여기는 3.5m, 3m 입니다. 두번째로 큰 침실이에요. 침대를 놓고도 1m 이상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자녀 침실로 사용하면 좋겠죠? 지금 보시는 전망이 거실 반대편이에요. 단지 내부와 이대역 화면이 모두 보입니다. 조경공사가 한창 마무리 중이죠? 이 네, 세번째 침실입니다. 가장 큰 침실이기 때문에 안방으로 쓰시면 됩니다. 크기는 3.7m, 3 4 m 고요 부부 욕실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발코니가 없어서 독립된 느낌을 주네요.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고요 창이 크게 나있습니다. 부부욕실에 왔습니다 변기, 세면대, 슬라이딩 형태의 장이 마련되어 있고 욕조 대신 샤워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크기는 거실 욕실 의 70% 정도고요좀 좁긴 해도 있을건 다 있네요 공용욕실하고 통일된 인테리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았습니다 ㄷ자형 구조네요 옵션으로 냉장고를 선택하셨고요 인덕션 옆에 싱크대가 있습니다 싱크대 앞에 작은 창문이 있어서 통풍에 유리하겠네요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이 있으니 조리는 물론 수납공간도 추가로 생겼습니다 주방 옆 다용도실에는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고요 세탁기를 놓으실 수 있습니다 집의 베인 거실입니다.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고요문안식 창이 있습니다. 바닥은 밝은 느낌의 대리석 소재입니다. 크기는 3.8m 정사각형입니다. 각 침실이 제 역할을 해주는 구조라서 거실 크기는 일반적이죠. 다만 바닥 옵션을 넣은 집이라 체감 크기는 꽤 넓습니다. 여러분이 화면으로 느끼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고급스러움과 넓은 공간감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실 전망을 볼게요. 인면분안식이니까 위만 열립니다. 보이는 전경은 첫 번째 침실과 동일하네요. 여기까지 살집 채널과 함께 신촌그랑자이 59A타입 같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심실 3개, 욕실 2개 구조고요 풀옵션이라 생활 편의성이 높아 보입니다. 저희가 신촌그랑자이도 전평형을 확보했어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전월세, 매매 등이 궁금하신 분은 댓글 참고하세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아시죠? 감사합니다. 뿅.